어, 네, 음, 인재업이다. 인재업이다. 네, 있어 여기는 골프채도 대여를 해주네요 무, 무료로 이렇게 골프채까지 대여를 해줘요 여기는 이렇게 뒤쪽에 어, 연습그린이 있어요 어, 프로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곳인데 여기는 충주에 있는 충주 파스리장이에요 음, 지금 장마철이라서 그린 상태가 좀 최악이라고 많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뒤쪽에 연습하는 그린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고 여기서 연습을 퍼팅 연습을 따로 하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 이렇게 상태가 좋은 그린이 뒤쪽에 또 마련이 되어 있, 있네요 여기가 이제 언더레이션도 이렇게 있고 그린 경사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홀컵을 이렇게 딱 표시를 따로 다 해놔가지고 그린도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린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는 뭐지? 여기는... 온 보람이 있을지 여기는 이렇게 한 바퀴 이런 개념이 없고 무제한이에요 그냥 한번 오면 주중은 25,000원 주말은 35,000원 요금이 비싸다 싶었는데 이게 하루 종일 그냥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자 일반 흐름 어, 65m 뭐 틱박스가 그렇게 좀 깔끔하진 않네요 근데 상당히 넓어요 65m 그리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준에는 그렇게 좁진 않네요. 양 사이드로 그린 앞쪽에 벙커가 있고요. 그린 상태는 아직 보이진 않지만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요. 벙커야 해저드야? 벙커인데 물이 고인건가? 아니네 우측은 해저드네 우측은 해저드네요 그리고 좌측이 벙커였어 자 그린 상태에 엄청 최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그렇게 봐 아, 최악이네요. 별로네요. 이번 홀은, 어 티박스 깔끔하네요. 45m에요. 45m고, 큰 해저들을 건너서, 어, 그린이 있습니다. 그린 주변에 그래도 공간이 좀 있어요. 그린 좌측은, 어, 그린 좌측은 뭐지, 저게? 어, 그린 좌측도 그린인가? 어, 그린 상태가 여기서 봐도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열심히 버티면서 하시는 거지? <웃음> 아, 그린이 뭐야? 아, 여기가 내리막 그거네. 오늘 그린도 약간 사장님 말씀대로 그린 상태가 좋진 않아요. 그 연습 그린, 그 연습 그린에서 따로 퍼팅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5m. 한 번에 95m. 홀은 오르막이죠 어, 그린 앞으로 벙커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나마 뼈가 요 넓다. 그뼈를요 넓어. 그리 홀들이 좀바닥다닥 붙어있어서 타고사고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왜 3번으로 나와있지? 자, 4번 홀은 6 0 m 터에요 풀이 상당히 좁습니다. 여기는 페어웨이가 좀 페어웨이라고 볼 수가 없어. 이정표가 조금 헷갈리는데 간판 그 안내 표지판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어프로치나 산 연습을 위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린이 조금 엉망입니다 그래도 이용객이 많은 거 보면 무제한이라는 메이트가 있는 것 같아 그치? 5번.. 자 자꾸 이게 이상하 찹찹한 일 4번 을 5번 을자 35m 홀은 짧습니다 그나마 괜찮다. 그나마. 어, 좀긴 거리 나왔어요. 115m. 자, 115m. 자, 6번홀. 이거 10홀인가요? 홀이 자꾸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 티박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도 어, 되게 심각한 오르막은 아닌데 어쨌든 좀 운동이 될 만한 그런 경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어웨이는 좀 좁은 편이라서요. 어쨌든 정확하게 샷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음, 자 처음으로 나온 좀긴 거리 120m 되는 것 같아요. 꼬리 살짝 휘어있어서 여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 음, 그래도 꼬리 좀 좁아요. 어, 내 공은 잘 갔으려나? 무제한이라는 것 때문에 좀금 이용객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앞에 세워야지 뭐, 그리는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정도는 연습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진짜 그린 공사하고 있나 봐. 응. 이가긴거린인가거리게이안 나와 있지? 자, 아하. 그린 앞 120, 그린 뒤 140. 아, 이렇게 큰 해자들을 넘겨서, 저기, 스 보이시나요? 음, 응, 여기가 그린이에요 여기가 기대거든요 이렇게 생긴 는입니다 여기도 6번 홀이라고 써있는데 도대체 6번 홀이 몇 개인거지? 여 홀이 도대체 몇 개인거야? 자 네. 세번째 6번 홀은 이기엔발 그, 공간은 좀넓고요 거리는 한 70m 되는것 같아요 그린 뒤쪽으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샷를 하실 때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측도 아예 공간이 없고 절벽입니다 해저드에요 어, 살짝 좌측이나 중앙으로 바로 보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긴 총 홀이 몇 개인 거야? 자 7번 홀 42m 내리막 그리네요 완전 내리막이고요 여기는 뒤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음, 거리 조절을 잘해서 쳐야돼요 30, 30m만 3 0쳐도 충분히 내려갈것 같아요 여기는 특히나 어프로치 거리별 연습하기딱 좋은 옷이다 귀엽게 생겼다 여기는 1 0미터 30m. 여기는 30미터 30미터가 여기도 내리막이에요 이게 내리막이고 페어웨이 라고 할건 없고 그냥 그림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도 팔맘을 그리는 상태가 괜찮네 홀이 10개인데, 40m 막걸음이에요. 40m 막걸 그리는 더 상태가 좀 그렇다. 여기는 무제한이라는 메리트가 있는 것 빼고는 사실 그닥 렇게 좋은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시다시피 그린 상태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여기는 이제 프로님께서 운영을 하시는데 프로님께서 어, 말씀을 하시기를 어, 장마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요즘 어딜 가나 코트랑 가다 좀, 상태가 좀안 좋기는 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됐고 뭐, 태풍, 뭐, 흥수, 자연재해 때문에 어, 그린 상태가 아쉬운 코트장들이 많은데 어, 여기는 특히나 조금 더 그린 상태가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세이단비는 사실 뭐 그냥 나쁘지는 않은데 연습할 공간이 좀좁기는 해요. 그래도, 어, 이용객들이 많은 이유는, 어, 한 가지, 그냥, 제한으로 종일 이렇게 이용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곳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충주에 있는 파트리, 파3, 충주 파트리 였습니다.